향기부터 쌓아온 이야기 주머니가 어느덧 10개의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의지박약인 제가 10개의 이야기를 한 번에 지각도 없이 업로드할 수 있었던 건 정말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 귀신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하나 둘씩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10개의 이야기를 마친 기념으로 귀신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물론 뭐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똑똑한 거 티낼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긴 될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고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뱀승려에 등장한 인물들의 한복과 다른 영상에서 등장한 인물들의 한복이 조금 다르다는 사실 눈치 채셨나요? 제가 이렇게 표현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뱀승려가 등장하는 용제총화를 지은 학자가 조선 성종 때의 인물이었기 때문인데요. 조선의 구대왕 성종은 13세기 인물로 그때 조선은 아직 임진왜란도 발생하지 않았던 조선 초기입니다. 조선의 문화는 임진왜란을 전후로 큰 변화를 맞는 것이 보통인데 의복 문화도 이에 해당되죠. 그래서 조선 후기의 한복과 조선 전기의 한복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조선 전기의 한복은 조선 후기의 한복보다 고려 후기의 한복과 조금 더 닮아있어요. 여성 한복의 경우 저고리가 매우 길어서 옷을 입으면 저고리가 치마의 일부를 덮을 정도로 매우 길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저고리가 상체를 드러낼 정도로 짧고 타이트했다면 이 시기의 저고리는 몸의 윤곽이 잘 드러나지 않죠. 소매의 길이도 매우 길어서 팔을 펴면 옷이 소매에 가려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에 반해 이 시기 옷고름은 장식이라기보다 옷을 고정하기 위한 기능적 요소에 조금 더 가까워서 옷고름의 길이가 후기에 비해 매우 짧고 소박했죠. 물론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 영상 속 인물들의 의상 고증이 100%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조선 전기의 한복은 이런 느낌이고 후기의 한복은 이런 느낌이구나 정도로만 봐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여성의복 이야기를 했으니 이번에는 남성의복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양반 남성의 외출에 꼭 필요한 것, 바로 갓이죠. 물론 제가 작업하면서 자주 까먹곤 하지만 갓에는 갓근이 꼭 필요합니다. 갓은 오늘날의 모자와는 달라서 머리 전체를 감싸는 게 아니라 머리 일부만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쓰는 모자는 머리 전체를 넣어 쓰기 때문에 모자 자체만으로도 고정이 되지만 갓은 머리 일부만이 들어가기 때문에 갓만으로는 고정이 되지 않아 갓근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갓끈에는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으로 만들어서 얼굴을 둘러 턱 밑에서 묶는 천갓끈 일명 포백령이고 다른 하나는 구슬을 꿰어서 얼굴 밑으로 늘어뜨리는 구슬 갓끈 일명 주형이죠. 얼핏 보면 묶어서 고정하는 천갓끈에 비해 구슬 갓끈은 오로지 장식만을 위해서 사용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이두갓끈은다 필요에 의해 등장한 것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인 이익의 성호사설에 따르면 원래 구슬갓근은 천갓근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달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더운 여름에 천으로 만든 갓근이 땀에 젖어 해져서 떨어지기라도 하면 가시 벗겨져 양반의 채통을 잃는 것은 순식간이겠죠. 그래서 양반 남성들은 만약 천갓근이 떨어지더라도 가을 머리에 고정시켜줄 수 있도록 적당히 무게감이 있는 구슬갓근을 달고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구슬갓근이 처음에는 정말 필요에 의해 사용되긴 했다지만 조선 후기 양반들의 사치가 심해질수록 갓근에 사용되는 구슬도 화려해져갔습니다. 조선 초에는 흔히 구할 수 있는 연꽃에서 나오는 열매 연자를 사용했다면 미를 추구하고 자신의 부를 자랑하기 원했던 사대부들은 자수정, 호박, 심지어는 금으로 된 구슬을 사용할 만큼 구슬갓근에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조선 후기 풍속도를 보면 구슬갓근이 너무 길어서 귀에 갓근을 걸고 있는 양반의 모습도 보이니 얼마나 갓근이 길었는지 알만하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면서도 화려함을 추구하는 조상님들을 보면 역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본능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왕신과 업신 영상에서 등장했던 이것, 쌀 등의 곡식을 담는 일종의 포대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포대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가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지만 사실 이건 가만이가 아닙니다. 왜냐면 가만이는 일제강점기 이후에야 등장한 물건이기 때문이에요. 애초에 가만이라는 말은 일본어인 카마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변형된 단어라서 우리나라 고유어도 아니고요. 그러니 왕신과 업신영상의 시간적 배경인 조선 후기에는 가만이가 있을 수 없죠. 그렇다면 이 물건은 대체 무엇일까요? 얼핏 보면 가마니와 비슷해 보이는 이 물건은 가마니가 아닌 섬이라는 물건입니다. 심청이가 아버지를 위해 자신을 공양미 300석에 팔았다 할 때의 석이 바로 이것이죠. 쌀한 가마니의 무게는 약 80kg이지만 쌀한 섬의 무게는 약 144kg으로 섬은 가마니에 비해 크기도 더 크고 들어가는 곡식의 양도 훨씬 많습니다. 가마니가 새끼줄을 이용해 만든 포대인데 반해 섬은 만드는 방법도 조금 다르죠. 우리 조상님들은 원래 가만니가 아닌 섬을 사용해서 곡식을 운반하거나 저장했고 그보다 적은 양의 곡식을 넣어야 할 때는 오쟁이라는 물건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이유로 우리나라 고유의 물건인 섬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가만니가 대신하게 된 걸까요? 여기엔 조금 씁쓸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꾸며 외세에 저항하고 있었지만 일본은 이미 우리나라의 많은 권리를 빼앗은 상태였습니다. 일본은 본격적으로 자국에 필요한 많은 물자들을 조선에서 침탈해 가고 있었고 여기엔 당연히 쌀도 포함되어 있었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용했던 섬은 침탈에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섬은 너무 크고 무거워서 사람들이 들고 운반하기가 불리하기도 했고 섬은 가마니에 비해 성기게 짜여 있는 것이 특징이었기 때문에 장시간 들고 운반하다 보면 내용물이 새서 유실되기도 쉬웠거든요. 게다가 도정된 쌀은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크기가 큰 콩이나 도정하지 않은 벼에 비하면 더잘 세워 나갔고요 애초에 섬은 우리나라에서 일본 정도의 먼 거리를 운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어쨌든 이런 이유 때문에 일본은 1908년 우리나라에 가마니 틀을 가지고 옵니다. 가마니가 전국에 보급되어야 일본이 더 쉽게 수탈할 수 있으니 일본은 각 학교와 마을에서 가마니짜기 대회를 열어서 가마니의 제작과 사용을 독려하기도 하죠.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가마니가 종이나 비닐포대로 대체되기 전까지 가마니를 사용하는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잡았습니다. 더 이상 가마니를 사용하지 않는 오늘날에도 가마라는 단위만은 여전히 남아 쌀의 양을 가늠할 때 사용하곤 하죠. 물론 가마니도 1908년부터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문화에 깊숙히 자리잡았긴 하지만 가만히 이전에 섬과 오쟁이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가만히는 일제의 잔재라는 사실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가 조금 더 있지만, 영상 만드는 미래의 제가 너무 힘들어져서 그 이야기들은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귀신들의 이야기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부터는 또 새로운 귀신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꾼 니언이었습니다.